자, 패스핑 두개 더. 쳐 주면서 잡아주면서 나요 잡아주면서 하나. 지하쪽 하나 중지 지하 하나. 이다차때 하나, 하나 있고요. 네. 컨컨컨컨 오케이요 아, okay. okay. 캐릭터 배신했고요 오케이 okay.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을코 저자십시오. 레빠이은최양난 머리. 좀 뛰었다며. 패스 두 개. 내밑데 있는데. 내밑 있어 제발. 좀 제발 내밑 오, 오물 잘. 가방 게 하나. 기동, 동 들어간다. 오공 들어간다. 안돼, 레파이동타 없다. 기둥, 중 박스. 적인. 짧게. 짧게 줄. 짧게 줄. 둘럼포이 설치되었습니다. 드럼프 까주면서. 찾게. 바나나 양이 지하로. 밥방이 있을텐데 무조건. 하나 지하 지 제발. s o m 아, 뭐날온다 개꿀 나갔다. 나이스. 원이스이승나하였습니다나이사나이이스나이 예, 예, 예. 네, 뭐.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 나이스. 나나나나나이스 나이스. 말까 하는데 지금 어, 눈을못 뜨겠다. 자, 응, 패스빙두개더나자스 응. 주면서 아, 자, 적중 접해 측정 접해 측 몇 나요? 잡아주면서 하이 피스톨. 아군이 하이 하와이 피스톨을 하정우잖아 하정우. 하와이 피스톨? 중오른쪽 하나, 피하면서? 내가 그 하나. 갔다, 좀 클라이 아치. 좀 찍힙니다. 네. 나왔는데 중? 중 나왔어요. 잡았어? 더 있어. 중 세시야. 2층까지 있네요. 자, 삥두개흘려주고 하와이 피스톨안죽었나큰 설. 한명큰 설. 한명 우물 갔다 3층. 중화. 중두. 전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와우. 밖금은 많이 안다가갔거든요기딴 데가 아니지. 갈. 이자 하나. 중간 보자. 한어한 옆에 있어. 있는데? 오늘 좀뛴거 같은데. 안들어같은 들어왔던데. 가서 보자. 야나 기둥 박스 있고. 아이요 아이 좀꼭 제발. 몸을 잡았고요. 플러스는나 있네요. 적배. 바로 잡으라고요. 적배. 카핑 적배, 하나. 적배축 하나. 아, 잡다 네. 잡았다. 기 승리하였습니다. 네. 완전히 붙더라요. 오로쪽에쪽으로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두쪽오쪽 오른쪽, 오른쪽, 오나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살오른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고살살 뭐데이나 있어, 나이스, 이이으로이박도이 어, 정도. 이분 오 아리옵노 하나하고 기박하나 각박 진짜 근데 강원도 저기 동해안 따라서 가잖아요 부산에서 기둥. 부산에서 가는까지 4시간이었나? 반 5시간인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왕채영제캠 썼으면 기분 좋게 같이. 아 진짜 기분 좋게 하셨을텐데 그죠? 캠두이 먼저 따랐어요 캠 두개? 다왕핀더당네와 살려줘 와 나왔다 좀 오른쪽 아 죽었다 때문에 죽었어 아 우리 우물을 안 들어가지 스페 포인트 다행아 6칸이상었되었다니다이다6개이다이이이다다이다 터벅빙 어, 안아주고 어 똑비넣었다 어, 잡기 조심 병이다오을 들어왔는데 아, 나 너무... 2층 먹었어 한발 리연이텔라 있었고 와, 어, 이쪽에 폭파네 중차 나 o 라인 다 들어왔어 n o 차차나 지하 쪽 하나 중차 하나 그레이 작아나 작설때? 작설 작설 작설 주차 하나 있고요 작설때 하나 작설때 작설때 돌격 지하하나 지하하나 돌격하나 작설때 하나 박스 지하스나 지하스나 지휘스나 장안엔 없어 자 스나 여섯번 남았고요 아, 군이 패배할 어 깨닫다, 한개 더. 하나. 한 더. 오, 나케이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핑 오케이. 기둥에 포가 나. 이나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나. 이 아, 중사참 없고요. 뻐로 조심하고요. 바로 그래. 있고요. 뭐 잡았고요? 벌어오. 잡았고요. 작게. 아빠 이제 아빠 이 화이팅. 작이렇 화이팅 하자마자 바로. 어그러면 강장이 아마 나주실 텐데. 모니터 없어. 콩스 콩스. 어때뭐 지리로 끓였다길래 아니 지리게잘 끓였다 는 건가 싶었는데 맑은 탕을 얘기하는 거죠 지리로 주세요. 수박수박. 아이고 <웃음> 뭔가 살짝 이름이, 이름이 여름아 부탁해 다 이런 느낌인데? 폭탄이 미션되대 실패. 뭔가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 다시 나오볼 니다아 역시 술은 곁들뿐이야, 역시. 맞습니다. 술은 사실 뭐 분위기를 띄우는. 우물 나왔어요. 띵두개. 물 하나 어, 들어갔어물 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아이거다죽요 어, 뭐가 도는데요? 물 잡았어. 2층. 우와. 감 잡았어. 왜안 죽으십니까? 에 아빠 형 언제 나오세요? 안다, 안다, 안다! 뽀어 그... 있었구나. 저거면. 저런... 아, 못 잡았다. 2층 진짜 초필. 라스트 필, 필, 필. 2층이라까요 아, 2층. 필 진짜 필필 필. 저걸 싸운다고? 에바가 돌아도 돼요. 야, 아무리 필이도 필리라도... 아... 아군이 아비. 패배하였습니다. <웃음> 못습니다 바로 친다 아 이러니까 바로 나오네 중장합이 안되네 뭐야 기둥 많이 뛰었어 이거 기둥에 뱅 끌려주고 뱅 벽에 하나 클라인에 네, 네, 네. 잘... 그 많아요 아베이고요. 하나. 하나. 하나. 시이 아래. 이하 이승. 이승. 이이 누가 표정 다쳤다고요? 앞에, 저큰 적이로 큰 적, 큰 적에서 언덕 갔다. 앞에, 큰 적이야, 큰 쪽이야, 큰 적이야. 아직도 있어요? 어, 방금 보네 앉으면은 뭐야? 해체 모드 는 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이거 왜 졌지? 2 층에 농악당에 <웃음> 우리 짝사 아무도 안했네왜 아깝고 바로 패스, 바로 패스하 하영지 만나세요. 해야 돼. 이거 어, 길비 어, 하나, 커 쪽, 커 쪽, 길비한 아, 하나, 길비2층 네.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 아군이 승리했습니다. 굿. 굿 뭐야?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도 해 됩니다. 패스 했다 오케이. 패스 통 맞았어요. 패스 통 맞았어요. 네. 자큰 조폭 하나 잡았고. 빙하스 하나. 야 기둥에 삥 하나, 삥두개 올라갑니다. 공격 패스 하나 더 했어. 2층 없고 단, 단, 단! 어. 아, 어, 보물. 보물. 아이고, 2층, 정도. 2층. 내려왔다. 나이스. 갑복좀 하나 더 있었는데? 2층. 단, 단, 단. 한층. 2층으로. 언더 박스. 언더 박스. 아이고 짝살해도 돼. 짝살 안 나오시나? 하나. 언언 언더. 큰으로 간다. 아 다시 언물 앞에 언덕으로 내려감. 팅셔야돼 채팅. 여기 없습니다. 나 있어. 아빠님 화이팅. 차라리 형님 중계서 듣게 나오지 마시고 큰으로 오세요 그냥. 아. 거기 계속 그렇게 하시면 킬안 돼요. 오케이. Okay. 같이 뭉, 뭉쳐서 같이 뭉쳐서. 뛰었다 이번에 안 뛰었다. 핑 먹었어. 아 그냥 오세요 오세요. 그러니까 와서 템이라도 좀 까주세요. 핑 하나. 중울베왔다핑한개 더. 힘핑한개더 왔고. 울베짜 2층에 포가 나 눌러서 잠깐까요. 잡하자. 이거. 잠고 고고 아, 2층에 하나 팠고 우리 작자대밀어주죠이치나중 하나. 중 하나. 이게 하나. 이거기 밀면 되는 거 아닌가? 치기 하나. 이치이어 이치기 하안 돼? 하나. 하나. 이나이 하나. 나이개 저층 개피 저패 안 오겠지? 저층도오 음. 개피다 흰색 오길지 저패 안 오겠지? 저패 안 오겠지? 저패 안 오겠지? 안합니다 잡으러 갈게요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키버시 채우자 거 안와? 아아저씨들저저아저씨라저 아, 청춘이지 는 저거는 우리 하나 2층에 하나에하나 2층 나오신 거 지금? 2층에개나2층나나2층나층아 뭐야 뭐야 피피 어, 어, 어, 어, 어, 개피 1피0 잡게 잡게 잡게, 잡게. 잡게. 잡게. 아축구학형 개피 는 아니고 아웃이. 어0 없다. 다 저는 마음만은 6 0입니다 비록 나이는 3 0대지아내 축구. 내 꿈은 축구왕형 개피 거의. 자, 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마음만은 60대